어, 일단은, 일단, 가고, m s 이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, 아이스란드에서 검색해보니까 엄청, 풍경도 좋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, 꼭 가고 싶긴 한데, 이제, 아직은 이제, 더 경기력 올려야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, 담원 기아의 정글러를 맡고 있는, 케니언 김건부라고. 오늘 아프리카도 깔끔하게 이대형으로 이겨서 좋은 것 같고, 꼭, 경기력 더 올려서 연승 규지하고 있습니다. 어, 어, 일단, 솔랭에서 엄청 유행이고, 이게 또 좋은 것 같은데, 일단 장점은 아이템이 가격이 좀 많이 싸가지고, 아이템을 빨리 올릴 수 있고, 그 다음에 좀 단단한 게 장점인 것 같고, 단점은 이제, 생각보다 좀 엄청난, 꼭 딜은 안 나온다?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. 일단 이거 아이템이 가격이 좀 싸서 상대만 저템떴을 때는 조금 좀 조심하면서 하다가 또 똑같이 신한테맞춰졌을때좀 같이 싸워야 될것 같아요 어 티어는 11.3이랑 좀 비슷한 것 같고 아직도 좀 정글링 빠르고 그런 챔피언들이 좋은 것 같아요 정글링 좀 빠른 챔피언 케인도 일단 정글링이 빠른 편이라서 어, 충분히 쓸만한 것 같긴 한데 좀 엄청 잘해야 하는 느낌? 좀한번 실수하면 좀 큰일 나는 것 같아요. 어, 저는 오히려 그런 불안감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게 계속 불안하면 저는 더 열심히 다들 할것 같아서 연승 유지하기에 좀 불안하면서도 좀 계속 연승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좀 생각이 있는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. 어, 일단은, 일단 가고, MSI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, 아이스핸드 선더에서 검색해보니까 엄청 풍경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싶긴 한데 이제 아직은 이제 더 경기력 올려야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릴리아도 이제 정글링이 좀 엄청 빠른 편이라서 좀 높은 티어인 것 같고 변수도 좀 공이라던가 좀 수면 같은 변수 창출 능력도 있어서 쓸만한 챔피언인 것 같아요 모든 경기를, 일단 제저 때문에 앉았어. 제가 좀, 아니 저 때문에 지지 않는 경기를, 아우 그러니까 정글 차이 때문에, 미안. 팀한테 미안할 것 같아서, 일단 전 어, 상대보다 잘하기, 상대보다 잘하는 걸 목표로 하고. 어어저그 전적 보고, 저도 어, 믿을 일리가 한다고저슈메커 선수한테 말했는데. 그 다음에 쇼메크 선수도 몇판 해보니까 뭐, 뭐 라인전 은근 세고 뭐 클리어 빠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보다가 쓸만하면 쓰지 않을까요? 그냥 크게 체감은 안되고 그냥 본경험치딱 그 너프된 그 느낌? 그냥 살짝 너프은그 느낌만 받는 것 같아요 일단 최근 경기도 보니까 엄청 잘하고 단단하고 좀한타 아직 한타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실수하지 않고 저희가 좀 이길 타이밍이라든가 그런 걸잘 생각하면서 <웃음> 잘해야 이길 것 같습니다.